입니다 오이 소박이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팔팔 끓는 물에 절여서 조금 빨리 되는 거 보여드릴게요. 1.3kg입니다. 집에적으로 없으시면 마트에서요. 마트 살짝 올려서 무게 한번 달여보고 오시면 돼요. 다대기 오이를 샀는데요. 요런, 요런 색깔? 근데 완전 초록색 가시 오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문질러서요. 깨끗하게 씻으면 됩니다. 오이는 저는 이렇게 씻습니다. 한여름에는 이 부분이 쓴맛이 날 수가 있습니다 한여름에는 이부분 쓴맛이 날수가 있습니다. 안날 수도 있지만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이렇게 잘라서요. 속부분은 이 부분을 맛을 한번 보시는 게 좋아요. 쓰지 않고 괜찮으면 이제 이거 다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다섯 등분을 냅니다. 대충 감으로 잡으시면 돼요. 이 정도 5c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 십자를 내야 되는데요 그냥 깍두기처럼 그냥 금직금직하게 잘라서 하셔도 됩니다 1.5리터 물을 끓이고 있고요 소금은 1의1 종이컵입니다 소금이 금방 녹습니다 불을 끄시면 돼요 불은 끄시고 오일을 넣어 주겠습니다 딱 30분 정도만 이따가 건드리면 되고요. 그동안에 양념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오이가 절여지는 30분 동안 양념을 준비하면 됩니다. 고춧가루 종이컵 반컵 넣고요. 멸치 액젓을 넣겠습니다. 멸치 액젓은 이렇게 50ml 짜리 소두잔이거든요 이거 하나, 반. 정확하게 반 하면 75ml입니다. 이렇게 75ml 넣고요. 올리고당이나 물엿을 조금 남아서 제가 거꾸로 이렇게 세워놨거든요. 이런 거를. 두 스푼만 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스푼만 넣고요. 다진 마늘 두 스푼 넣습니다. 자, 이렇게 버무려 놓으면 되는데요. 조금 수분이 부족하잖아요. 자, 여기다 부추를 썰어 넣으면 이렇게 수분이 생기거든요. 여기다가 소금을 조금, 2분의 1 스푼을 넣겠습니다. 양념을 조금 짭짤하게 할 겁니다. 오이지가 어, 맛있으려면요 간이 맞아야 되거든요 오이지를 끝까지 맛있게 드시려면 간이 약간 좀 돼야 되거든요 부추는 한 요정도 반중 정도 됩니다 더 잘게 썰어 주겠습니다 대접에 한 대접 수북하게 될것 같습니다 양파는 반 개만요 조금 잘게 다져 넣겠습니다 당근은 없으시면 생략하셔도 되지만, 있으시면 조금만 쓰겠습니다. 당근을 조금씩 쓰다 보면, 이게 저는 조금씩 항상 남더라고요. 그래서, 양념을 골고루 이제 비벼놓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비벼서 놔두시면 오이가 절여지는 동안 여기도 약간 수분이 촉촉하게 젖어 있을 겁니다. 이제 오이가 거의 이제 한 10분만 있으면 다 되거든요. 이것도 한 10분 정도 이렇게 놔두겠습니다. 자 이제 딱 30분이 되었습니다. 바구니에다가 오이를 건져 주겠습니다. 이거 헹구지 않고 이대로 바로 무혀 보겠습니다. 이거 싱크대 가져가서 그냥 바구니에 들어 부셔도 됩니다. 정도만 놔두고요 물기를 빼겠습니다 바구니에 담아서요 자 오늘 이렇게 이제 한 10분정도 물기 뺀 다음에 이걸 속을 넣어 주면 되는데요 저는 약간 약간 짭짤한 오이소박이를 담을 거거든요 근데 너무 어, 너무 짤것 같아 걱정이 되시면 은이 오이를 찬물에 한번만 헹궈주셔도 돼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속까지 아주 이렇게 뭐 그죠 소금물이 막 싸게 베인 것 같진 않아요. 겉만 지금 약간 짭짤하게 베인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속을 요렇게 채워주시면 돼요. 자, 요렇게 꼭꼭 눌러서 요렇게 속을 채워주겠습니다. 통깨 넣고 싶으면 여기다 통깨를 좀 넣으셔도 됩니다. 양념이 지금 좀 빡빡해 보여도 나중에 되면 오이에서 물이 생기거든요. 이렇게 양념을 다 발라놓겠습니다. 어떨 때는 간이 맞아서 너무 맛있고, 어떨 때는 간이 좀안 맞아서 안 맛있잖아요. 그러면, 자, 이렇게 속을 밀어넣다 보면 저절로 이렇게 묻혀져서 오이소박이가 되거든요. 이게 이제 물이 나오면서 간이 서로 배어야지더 맛있는 오이소박이가 됩니다. 자 이렇게 남는 이렇게 양념은요 이렇게 사이사이에 꾹꾹 눌러놓으시면 됩니다. 좀 뿌려주겠습니다. 오이 수박이 한통다 됐습니다.